보자 일단 그냥 보자 시작한다 우와어 뭔가 필이 온다 는데 <웃음> 혼자 원는게 아니죠. <웃음> 야! 내 방송이야! 나가! <웃음> 다음 곡신나는거합시다 어! 아! 어! 그렇지 이거지! 내가 포함해! 너! 이 너! 너! 너! 너! 너! 헤 너! 너! 맨 너! 너! 너! 너! 너! 이러 아파도 강한 척할 수가 있어서요 요 사랑이 사랑 만으로 어왜 여기서 끊기나요? 뭐야 와 노래 불러주신다니 너무 기대되네요 마이크 끄고 불러주세요